자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아파트에 불이 난 곳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 무슨 불이자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아파트에 불이 난 곳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 무슨 불이요? 분양 불이 났습니다. 분양 불이 지금 평리동에 5546세대 남산동 3,677세대, 대명동 2,100, 진남동 1,440세대, 신천동 3,178세대. 이 아파트들이 지금 지표가 현재 다 분양을 해야 될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죠. 지금 두류동도 1,200세대, 내당동 902세대, 만촌동, 방촌동, 효목동, 칠성동,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성동, 신천동, 지금 평이 지금 분양하는 세대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분양 세대수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모두게다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많은 세대수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양이 나겠죠. 미분양이 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파트 공급이 지금 적은 게 아닙니다 아파트 공급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놀람> 높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또왜 <놀람> 높냐 물론 대기업에서는 아수은겠지만 실제 시행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를 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세보다 더 줘야 되겠죠. 500만원짜리를 1000만원 주고 평당 1000만원짜리를 1500만원, 2000만원 주다 보니까 평당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아파트 분양지표를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천까지 아파트를 짓는다. 5천까지만 지으면 본전입니다. 20천까지 짓는다. 8천까지가 본전입니다. 반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로변을 끼고 상업지역을 끼면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들 참 일단 좋습니다. 많이 지으면 좋아요. 그러고 사실상 뭐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너무 오래됐고 전국 지표에 따르면 대구에 가장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참 좋은데 이왕이면 뭐 1년 내에 이게 분양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네, 어차피 분양이 안되면 1년 안에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겠죠. 자 주변에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지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특별공급을 하는 5일 뒤에, 7일 뒤에, 그 다음에 10일 뒤에 특별 공급을 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작은 아파트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136제곱, 138제곱메다. 사실 별로 인기 없습니다. 지금 84제곱메다. 그래도 8억 8천입니다. 지금 52평 분양가는 13억 4천인데 이 지금 13억 4천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니까 겁이 나는 거죠 지금 아파트는 대부분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최고로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을 더이서 이제 오르지 않는데 여유가 되면은 그냥 내 편하게 학군보고 살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상 되겠느냐 지금 여기 보는 만촌 해. 해링턴 플레이스 만촌 같은 경우도 34평에 6억 9,365만원. 34평에 6,322만원에 스한 포레스트. 그 다음에 지금 태왕에서 짓는 거는 예정입니다. 겁이 나죠? 이사실상 뭐, 만촌동 힐스테이트 만촌역 같은 경우는 52평이 13억이지만, 은 뭐 32평 같은 경우 8억됩니다 거의 지금 현재 보이는 매물들의 평균 가격은 대부분 8억에서 8억 9천 9억됩니다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존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됐냐고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좀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짓는 거고, 시행해서 짓는 것도 있지만, 조합을 만, 설립을 해서, 또 아파트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음... 그나마, 버머 수성 W, 버머동 수성 도머 W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면, 하, 금액대가 만만치는 않네요. 만만치는 않지만 경쟁률도 뭐한 40대 이래 평균가액이 34평에 지력 3600 입니다 그래도 맞은편에 두산 위부에 비하면 뭐 괜찮다고 말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평균적으로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두산이보도 예전에 미분양이 났었죠 대우트럼프 마찬가지 미분양이 났었고 SK뷰 도 마찬가지 미분양이 났었고 지금 현재 보면 평균가액대 범호동의 10억대가 대부분 다 유지가 됩니다 네, 13억대 센터를 풀어죠 그리고 30평형대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50평형대에서 40평 후반대 위분양이 날 확률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물론 수승구가이 정도면 남구 서구 동구 나중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가장 지금 말이 많은 평리동 역세권 실제 평리 2편하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대부분이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만 있고 뭐 기대심리로 있지만은 이제는 실구주 위주로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구의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실제 오랜,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분들만 아파트를 조금 거래를 했고 그걸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뜻다방 사람들과 아파트 투자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했는 분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습니다 뭐 저런 데 저는 뭐 그런 거를 할 줄도 모르고 잘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소문이 나서 우우죽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서 팔고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됐죠 됐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33평대가 억천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이나 다가구, 상가주택 비교를 해보면 수성구가 평당 1200에서 1500인데 남구, 서구, 북구, 동구 평균적으로 다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들은 수성구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또 구입을 하게 되고 매매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평리동도 마찬가지 제2의 수승구 가격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가만 있을 뿐 거래는 없습니다. 뭐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국토행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물로 내놓는 것들이 부동산에 <웃음> 어마어마히 나와 있습니다. 영무예담도 지금 금액대가 5천만원, 33평입니다. 뭐 대부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서구에 그 멋이라고 5 6억 주고 사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 개인 입장 차이기 때문에 살 사람은 사고, 안살 사람은 안 사면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뭐 저조차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지만은 올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겠죠. 올리면서도 공부가 되고요 평리동 빨갛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거죠 서대구역세권 근데 지금 현재 역세권이 만들어져 있는 동대구역이라든지 대구역을 봐도 가격대가 서구만큼 서구만큼 비슷합니다 근데 서구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지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 세네 번 온다는데 주택 시장 급 하락과 급등 우리가 벼락 부자라는 얘기를 하죠. 벼락거지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명한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투자는 안 합니다. 어디에 하느냐 상가 상업시설 업무시설에 합니다.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입니다.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인데 코로나19 사태에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가게 됐는데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은 실제 자기라 업무를 보고 자기 일을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업무 시설에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쪽으로 지금 거래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거래되는 금액대가 최소 3, 40억에서 200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뭐 상상도 못할 금액들인데 뭐 그런 금액대는 마찬가지 국토부에 실거래 확인하시면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나 옵니다 빈부격차가 서서히 커지죠. 아파트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일찌감치 빠지고 업무 시설로 방향 돌리고 아파트 살 바에 학군, 교통, 따질 바에는 그냥 상가 주택 사서 주인 세대 하나 넣어서 들어사, 들어가서 살겠다 아니면 아예 통상가 건물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용도로 이용을 하겠다 근데 주목해야 될게 지금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를 투자한 분들은 지금 똥줄이 좀 따겠지만 은 아파트 보다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위쪽으로 가는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원 이전지, 향후 미래 투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아파트 오르면서 주택하고 땅이 다 오르다 보니까, 어 그냥 잡으면 대도로변에 뭐 2, 3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을 딱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대도로변에 어 중동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랑길 쪽으로 보면 한 2,5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구에 가서 대도로변을 보니까 3,000만 원대. 그다음에 이면도로 8m, 12m가 1,000에서 1,2300만 원대. 수성구 두산동 황금동도 다 평당 1,000만 원, 1,200만 원뿐이안 합니다. 그래도 지금 거래가 없는데 이거 무엇이 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좀잘안 되는데 하여튼 아파트는 폭망입니다. 법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곧 미분양 사태 집 없는 분들 집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신문을 많이 보세요. 유튜브는 100%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 올리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를 토대로 신문을 토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쌓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